이번 시간에는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짓는 경우가 잘 없고 제 주변에 알아봐도 마찬가지 서구에는 신축으로 거의 짓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 서구를 실제 다녀보면 신축으로 짓는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지어 단락해서 도급으로 짓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대기성 신축 상리동의 50번지 같은 경우는 대지가 2 2 0평에 뭐 내용은 없습니다. 2022년 2월달에 건축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도 위치도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1년도 5월달에 중리동 지금 위치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뭐또 숲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뭐 숲세권 뭐 공원 뷰 마찬가지 또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금액은 24억이고요. 그리고 평수는 지금 대지 평수가 125평입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뭐 매매 금액 자체가 높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굳이 상가 주택이 정말 대도로변의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라면 은 굳이 큰 평수를 굳이 사서 집값 상승을 바라볼 어떤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항상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는 다 넣고요. 그래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가는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대부분 1층 상가를 놓고 일단 대출이 10억이고 보증금이 1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12%.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대출과 보증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평당가는 사실 지금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신축치고 1900만원이면 영상을 다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다음 마찬가지 중리동에 2020년 1월 달인데 중리동에 앱업 지금 신축을 많이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도로는 뭐약 4m, 6m 정도 요래 될것 같고요. 위치는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11억 금액은 일단은 쌉니다. 서구 자체의 금액을 보게 되면 금액 자체도 싸고 여기는 또 대지 면적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또좀 또 저렴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2,170만원, 약 2,200만원 정도 되죠. 여기는 상가는 넣지 않고 원룸 다섯 개와쓰리룸주인세대를 넣습니다. 그냥 굳이 상가를 안넣야될 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넣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이 제대로 건축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상가를 굳이 넣지 않고 아예 상가주택이 아닌 원룸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매매금액 10억에 융자가 4억.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약 9% 정도. 보통 수익률 지금 9% 10%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이 1 천만 원 넘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수익률은 거의 안 나오는 편이죠. 아무래도 대출 융자를 좀 많이 받더라도 신축은 수익률 자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마찬가지 또 중리동 인데요 여기 중리동도 사실은 넓은 도로 같지는 않습니다 많고 매매금액은 9억 7천 평수는 50평 평수가 지금 다고마고마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상관은 없고 원룸 7개 투룸 2개 주인세대 한개로 해서 기본적으로 대출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축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지났지만은 신축으로 얘기해도 되고 뭐 안해도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하는 분들도 서구 쪽으로는 잘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가장 뭐 많이 이루어졌는 수승구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고 또 남구 쪽에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남구 쪽으로 또 많이 건축을 했고 그리고 지금요 보게 되면 평수 자체도 사실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50평에 국도로를 물고 일쪽 구 사선제 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3, 4층에 꺾이지 않는다면 큰 허실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중리동 위주로 건축을 어느 정도 해서 2020년 21년도 기본적으로 한번 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20년, 21년도에 거래된 매물 말고는 지금 나오는 게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7년도에 뭐 건축되어 있는 원룸 건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중리동입니다. 중리동. 사실 이런 중리동의 3에다 건물은 저는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거의 선호를 안 하죠. 그리고 평리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평리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8루5천 뭐 저렴하게 나왔다 했더니 오리지널 묻는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층 건물로 건축이 되었고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45평 아, 매매 바로 오세 대출 3억이고 뭐 수익률은 뭐 7% 정도 고 매매 금액은 뭐 평당으로 따지면 약 1800만원 정도 1800 이면은 뭐 거의 수송구 원룸건물이 뭐한 번씩 나오게 되면 1 4 0 0 5 0 나오다가 1 6 0 0 7 0도 나오기 때문에 수송구 차라리 원룸건물을 구입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굳이 뭐 수송구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수송구 땅값 자체가 평균적으로 뭐 대구에서는 가장 좀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내당동에 또 보게 되면 15억짜리 같은 경우도 4층 도로가 이래 보면은 차한 대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으면 6m 차두 대가 주차되어 있고 차한 대가 지나갈 수 있으면 8m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약 8m 같기도 합니다 뭐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도 뭐 예전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상가는 없고요. 굳이 또 상가를 넣을 이유도 예전에는 없었겠죠. 굳이 뭐 대출 부분에 대해서 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룸이나 투룸 앱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15억의 수익률은 약 4% 대지평수는 75평 적당한 금액입니다. 적당한 평수죠.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선호하는 게 이런 가격에 보통 10억 내외의 가격에 수익률이 좀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계속해서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3층까지는 딱 괜찮은데 4층까지 조금 올라가는 게 버겁고 5층 올라가면 숨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는 분들이 보면 엘리베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측이 지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평리동도 평당 금아몽당 어,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이고 일단 공음 비율을 어 갖추고 있고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니까 1900만원이나 나옵니다. 건축은 21년도에 건축은 했고 거의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 금액은 10억인데 평당 금액으로 따지니까 1900만원 신축치고 따지면 평면은 뭐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가는 넓고 그리고 대출은 3억 5천에 수익률은 약 4% 정도.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게 등록일이 21일이고 준공은 17년도.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는 건물인데 일단 평당금액이 1900만원이면 사실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축들 가격들이 그런데 서구도 물론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아파트나 상가주택이나 원룸이나 가격은 다 상승이 되었다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 보다시피 서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17년, 18년, 16년 매매금액은 그래도 6억, 7억, 8억, 9억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금액은 서구가 기본적으로 뭐 남구나 달서구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위치가 좋지 않으면 거래가 제가 좀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맛에 싼 맛에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좋은 곳에 상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뭐 상권 좋으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조용한데 산 밑에 공원 옆에 이런데 뭐 그런 곳이 더 좋은 좋은 곳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그건 생각이 차이지만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무조건 상권이 있는 곳이 집값 상승은 뭐 아무래도 조용한 주택가보다는 월등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제 생각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뭐 공원 옆에나 산 밑에나 주택가 조용한 데가 좋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은 서구를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